2021.4.18.2 버전. 오늘은 6월 18일. 2021년 어, 6월 18일이에요. 어, 버전은 2021.4.18.2 사소한 오류 수정 밖에 없네. 아. 컨트롤. 백업다 그죠? 그래? 제주도 안. 버널라? 뭔지 모르겠다. 끝냈습니다